오늘은 청순한 외모와 늘씬하지만 환한 등근육을 가지고 있어서 육상계 청순녀로 불리는 김지은 선수를 알아보도록 해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제발요 김지은 선수는 전라북도 익산시에서 1992년 6월 16일에 태어나 올해 32살이며 키는 167cm라고 해요 육상계 청순녀로 불릴 만큼 희한한 미모와 엄청난 피지컬의 소유자이며 배우 이영애와 닮았다고 해서 육상계 이영애로 불린다고 해요. 최근 화제가 되었던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의 출연한 배우 박지영과도 닮았다고 해요. 김지은 선수는 본업이 운동인데 그녀의 취미마저도 필라테스와 요가 그리고 헬스라고 해요. 여자라면 평소에 잘하지 않는 티바로우를 하는 모습도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요즘 대세 미녀라고 하는 얼굴은 선녀인데 몸은 나무꾼이라는 말을 김지은 선수의 화난 등을 보면 알수 있겠네요. 그녀는 유튜브 채널 꽁지은을 운영 중이며 해당 채널에서 필라테스와 요가 영상 등을 올리고 있어요. 평소에도 체지방 10% 미만을 유지하며 몸매 관리에 노력을 기울인다고 해요. 김지은 선수의 아버지는 육상국가대표 출신으로 현재 전북개발공사 감독이며 어머니도 육상국가대표였다고 해요. 부모님의 피를 물려받아서인지 김지은 선수는 중학교 시절부터 열0개가 넘는 금메달을 딴 육상에서 유망주였습니다. 당시에는 100m와 200m 등 단거리를 주로 뛰었는데요. 그러나 고등학교 때 아킬레스건 부상을 당해 멈춰야 할 위기에 직면했어요. 육상 자체를 포기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렇지만 김지은 선수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주종목을 변경하고 400m 달리기에 도전을 하였는데 엄청난 재활과 훈련 끝에 2015년 전국대회에서 400m 금메달을 따내며 재기에 성공합니다. 이후 고관절 부상으로 다시 한번 육상을 중단할 위기에 처했지만 그녀는 또 한번 부상을 이겨내고 2020년 예천 전국대회에서 다시금 금메달을 차지했어요. 선수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부상을 두 번이나 딛고 다시 복귀한 것은 그녀가 얼마나 강철 멘탈인지 보여주네요. 육상계 카리나라고 불리는 김민지 선수와 더불어 육상계 이대여신이라 불리는 김지은 선수는 아, 김민지 선수가 궁금하시면 지금 나오고 있는 오른쪽 상단 카드 터치하시면 볼수 있습니다 김지은 선수는 체지방을 10% 미만을 평생 유지하며 직업도 취미도 운동인 그녀가 화보를 찍자 많은 팬들의 감탄을 자아냈는데요 늘씬하고 탄탄한 몸매를 보면 그녀가 얼마나 자기관리 끝판왕인지 알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오늘은 육상계 이영애로 불리는 김지은 선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빨리 달리려면 슬렌더 체형일 수밖에 없겠지만 육상 선수들 특유의 근육이 붙은 슬렌더 체형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 같아요. 특히 스타팅 자세 때 보이는 허벅지 너무 섹시한 것 같아요. 저도 운동이나 하러 가야겠어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으면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